We'll b h 아 <웃음> u <웃음> <웃음> <웃음> はいは가はい아 我不不不不不不不不不 네아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 공이 <웃음> 그걸 안보면 <보고> 어떡해 <웃음>